어머니 오늘은 외식을 하러 갑니다 외식 저는 다이어트 할때 외식을 하게 되거나 뭐 누군가 이렇게 먹으러 갈때 초밥, 샐러드, 회를 먹으러 가든가 근데 오늘은 샐러드를 먹으러 갈까 합니다 샐러드 청담 어 이쪽에 회원님께 추천을 받아서 썬더버드라는 곳을 가려고 해요 가서 한번 다이어트 때 먹을 수 있는 메뉴를 골라서 한번 맛있게 어 썬더버드에 도착했습니다. 썬더버드에 이렇게 외관을 보면 은 드라이빙 픽업 아 여기 차에서도 바로 먹을 수가 있나 보구나 도시락으로도 주방이 이렇게 보이면서 있는 오픈 주방이에요 여기가 보면은 이렇게 칼로리가 다 나와있어요 칼로리가 이렇게 칼로리가 다 나와서 먹기가 좀 편한 것 같네요 그리고 샌드위치류도 있고 덮밥 메뉴가 굉장히 많네 헐. 프로틴 파우더 있어 프로틴 파우더 아 주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샐러드는 그릴드 버섯 샐러드 그리고 샌드위치는 230칼로리 반미 샌드위치 가장 낮은 운동관련 되신 분들, 운동복 입은 분들이 할인이 있습니다. 할인 운동복을 착용하신 분, 운동관련 직업군 10% 20% 할인이에요 그러나 저는 결제한 다음에 봤습니다. 할인을 못 받았네요. 안타깝네요 운동하는 분들 많이 오면 좋을 것 같아요. 운동복 입고 오늘 두 가지 시킨 게 금액이 3만원 가격이 절대 싸지 않죠? 고기를 먹어서 3만원 나오면 괜찮은데 싸면. 자, 샌드위치 나왔습니다, 샌드위치. 반미 샌드위치. 자, 이거는 어 그릴드. 뭐시룸 뭐야? 하여튼 한 버섯 샐러드입니다. 버섯 샐러드. 한, 저은요 정도만 먹으면 될것 같아요, 이 정도. 이렇게. 러면은 이게 지금 다 식힌게 한 500칼로리 되는데 반을 먹으면 250칼로리 잖아요 반...먹으면 어, 한 200칼로리 안할것 같은데 200칼로리 안 하니까 감자튀김 하나 먹겠습니다 감자튀김이 아니고 감자구이입니다 구웠으니까 하나 더 한입 먹어본 소감이 살안 찌겠다 힐리하다 희한해 샐러드는 집에서 먹는 거보다 나와서 먹는 게 맛있어 집에서 먹는 거 나오는 게 희한하게 또 맛있잖아 고기도 야외에서 먹으면 맛있는 거 같지 아니 맛이 없는 게 아니라 맛이 있다고통 집에서 먹는 것도 맛있고 나오니까그음기 때문에 맛있는 거야 집에서 먹는 게 맛있네요 나오니까는 뭔가 익혔는데? 익혔어? 여기가 소스가 다 하지 않나요 저는 음식을 선택할 때 칼로리를 가장 많이 봐요 칼로리 이게 뭐 살이 찌는 초콜릿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음식이 되더라도 저는 칼로리의 개념으로 따져서 먹기 때문에 양이 많아도 칼로리가 적으면 저는 먹습니다. 근데 예를 들어서 50칼로리를 먹는데 그냥 초콜릿을 요만큼 먹을 거냐 아니면 뭐 토마토를 뭐한두 개를 먹을 거냐.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포만감 때문에 토마토를 먹는 거지. 근데 어쩔 때는 5 0칼로리를 초콜릿을 먹을 때도 있는 거예요 먹고 싶을 때 그런 식으로 저는 칼로리 계산해서 먹습니다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대신 양을 조절하면 돼 g 지하 수치는 크게 신경 안 써요 그다음에 나트륨 같은 경우는 또 신경을 씁니다 우리가 저칼로리 음식 같은 경우는 고 나트륨 음식이 많은데 한번 식사에 300칼로리는 300mg은 안넘으려그래요또 많은 것들 맛을 내기 위해서 저칼로리가 한600 이상 정도 막 들고 했는데 그런 거는 잘안 먹어요 그지같이 싹싹 다 먹었습니다 총 다해서 500칼로리 정도인데 반씩 먹었으니까 250칼로리 근데 제가 좀덜 먹은 것 같아요 제가 230칼로리 먹은 것 같아요 아이구가 270칼로리로 그렇게 하면 좀나좀나 마음에 유한이 생겨 칼로리 대비는 좋은 것 같아요 칼로리 대비 칼로리를 맛있게 먹기 쉽지 않으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어, 평점을 5점 만점으로 한다고 하면 가격은 3.5 맛은 맛이 막 되게 자극적이지 않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더하지 않아서 좋아 4.5 분위기 4.0 일단, 일단은 가격이 3, 3. 맛은 4 .5. 분위기나 아무튼 이렇게 다이어트 외식 썬더버드에서 샌드위치와 샐러드를 먹어봤습니다 홍언니의 맛집을 찾아서